안녕하십니까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캘리그라프나 일러스트에 흔히 등장하는 소품 중에 하나인 선인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식물이기 때문에 응원의 메시지에 잘 어울리는 그런 소품입니다 아, 이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누구나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도록 쉽게 그림을 그릴 겁니다. 먼저 초록색, 연두색을 살짝 섞은 그런 느낌으로 소인장을 먼저 그려줍니다. 소인장은 사망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예쁜 꽃도 피고 넓은 잎사귀에 가시가 있는 게 포인트죠. 갈색의 선인장을 다 그려주고 앙증맞은 꽃도 살짝 그려줍니다 선인장에 잘 어울릴 만한 크기의 화분을 갈색으로 그려줍니다 먼저 칠한 색들이 다 말랐으면 그 위에 선인장의 줄기를 붓으로 살짝살짝 묘사를 해줍니다 정말 너무 쉽죠? 누구라도 따라그리기 쉬운 선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, 선인장의 가시는 사인펜으로 묘사를 해주셔도 되고 뭐 색연필 그리고 붓으로도 묘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정말 너무 쉽게 그림이 완성이 됐죠 자 이런 간단한 소품을 쉽게 익혀 두시면 여러가지 활용할 일이 많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도 재밌게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